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트레이더조에서 커피랑 같이 먹으면 좋은 쿠키를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. 네 오늘 마실 커피는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오텀 메이플 커피예요. 이게 어, 메이플 향이 있는 커피인데 음, 좀... 단풍 커피 네, 다른 데서 보기 힘든 <웃음> 향이에요. 근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. 커피를 내려서 쿠키랑 같이 먹어 볼게요 아 커피 형 장난 아니다 이거 응 음, 커피 형 진짜 좋아 음... 이건 시나몬번 쿠키인데요 어, 계피향이 아주 진해서, 어, 시나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, 어, 좋아할 그런 쿠키예요. 아주 치명적인 음. <웃음> 그런 쿠키예요. 음. 두 번째로 저희가 먹어본 쿠키는, 어, 소프트 베이크드 피넛버러 초콜릿칩 쿠키인데, 이거는 땅콩하고 초코칩하고 같이 들어있어서, 이두 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음. 이거는, 어, 약간 부드럽게 구워서 그것도 매력이었어요, 저는. 오케이. 얘는 버터 아몬드 띵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. 어, 버터가 들어가서 되게 좀 어, 리치한 느낌도 있고, 음. 아몬드가 있어서 고소하고, 근데 또 이렇게 굉장히 얇게 만들었잖아요. 음. 그래서 이 식감도 되게 어, 좋았던 것 같아요, 바삭바삭하고.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어 이거는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소개해서 쉽게 알수 있는 건데요. 정말 인기 많아요. 네, 이게 지금 여기 코코아 바톤 웨이퍼 쿠키고요. 이거는 어 시즈널로 나오는 펌킨 스파이스 맛이에요. 가을에만 나오는 거거든요. 근 저는 먹어보니까 오리지널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리지널은 이거 되게 바삭바삭하고 어, 초콜릿 맛이 있지만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어, 아주 맛이 좋았어요. 그리고 이거 선물해준 분들도 다 맛있다고 해서 정말 인기 많은 거예요. 음, 이거는 어, 무화과하고 올리브로 이렇게 어, 되게 이렇게 바삭하게 만든 쿠키거든요. 크래커예요. 그래서 건강한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화가 있어서 단맛이 있지만 아주 달지 않고 또 올리브가 있어서 약간 짠 맛도 조금 있지만 강하지 않고 이렇게 크래커로 돼 있어서 그런 건강한 거 찾는 분들이 좋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즈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끼뭐 가볍게 스낵으로 먹기도 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드셔본 것 중에서 어, 어떤 게그 가장 맛있었어요? 아니, 다섯 번째, 마지막 번째가 어떤 거예요? 음, 이거요. 음, 건강한 맛이라서? 네. 오케이, 그럼 네 번째는요? 네 번째는 음. 음, 이거요. 오, 의외인데. 음. 오케이, 자,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? 세 번째는 이거예요. 음, 오케이, 자, 두 번째. 두 번째는 음, 이거예요. 자 아, 대망의 첫번째 강력추천은 하는 어떤겁니까? 강력추천은 이겁니다. 음, 오케이. 자 이제 저도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정말 리얼합니다. 네. 저도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. 네. 다섯번째가 뭐죠? 일단은 먹어보고요. 너무 급하십니다. <웃음> 잠깐만요. 이게 버로 아몬드 띵스인가요? 요거는 이제 시나몬 아니 그거는 어, 피넛버너 초코칩쿠키. 음 요거. 네. 이렇게. 음 이거 작품이다. 근데 얘는 딱 봐도 맛이 없을 것 같아요. <웃음>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. 음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맛. 솔직히 말한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요게 제일 핫하다고 하거든요. 이거. 펌킨 맛. 음, 딱 결정 났어요. 요거 있죠, 요거.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? 너무 치명적이에요. 여러분들 한번 먹으면 이건 너무 반해갖고 큰일 나 이건 위험한 거예요. 정말 위험한 과자로 분류가 되고요. 어, 저는, 음, 요거 1등. 이거는 뭐 정말 뭐라고 그럴까? 근데 뭐라고 할까? 시나몬을 좋아하는 사람. 한국말로 개피? 맞죠? 네. 그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환상의 진짜 어, 쿠키고요. 두 번째는 요거.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아뭐 해외 유튜브부터 많은 그 교표 유튜버 어아주머니들도 많이 추천하는 게 요거예요. 그래서 요거 그리고 또그 다음은 요거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얘랑 얘는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. 닐리님 미안해. 자. 이상 이렇게 트레이드 조회에서 정말 만나고 베스트하게 잘 팔린다는 다섯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쇼핑을 해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.